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 올려진 자료가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세포에 대해서 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교재의 챕터가 이와같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포, 셀로부터 물, 생체에너지학,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효소, 탄수화물, 탄수화물대사, 구연산회로, T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전자 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지질 지질 대사, 아미노산 및 질소 단백질 대사, 핵산. 자 이와 같이 특히 물질의 변환 과정인 이 대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번 학기 강좌에 임해주시면. 고맙게... 어, 이번 강좌는 1장은 세포가 무엇이냐 세포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세포 속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포 소기관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세포라는 것은 모든 생물 생명체에 기본, 뭐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포는 크게 나눠서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인 생명체 어떤 것이냐 기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많이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현상을 보신다면 그의 모든 생체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생체분자는 화학적 물리적 법칙을 따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기 복제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세포는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포 종류별로 수명주기가 있었죠. 여러분 생리학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더라도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자손원을 통하여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외부 주변 환경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에너지도 얻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외부 자극에 의해가지고 우리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만 됩니다. 자, 세포 종류 크게 두가지 원핵세포 진핵세포로 나누었습니다. 원핵은 프로카리오트 카리오트란 뜻은 핵입니다. 프로 그러면은 원시적인. 진핵, 유카리오토.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원핵. 핵.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정보는 가지고 DNA 물질은 가지고 있으나 이와 같이 진핵과 같이 핵이 핵막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는 핵이 존재하지 가 않기 때문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했습니다. 자, 진액세포에, 에, 크게 나눠서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몇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응원액세포는 이와 같이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모를, 선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에 생물체의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단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사람이 우리 몸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물질을 다루고자 합니다. 정신, 영혼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자, 물질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물질은 분자라는 최소 단위로 시작을 한다. 분자 단위에서 그 물질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질과 조성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분자를 예를 들었다면 이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졌다. 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들이 여러 개 분자가 모여서 고분자 물질이 됩니다.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예를 여기에 우리가 DNA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DNA가 핵 속의 핵을 이룹니다. 그러 핵은 일종의 세포 속의 세포 소기관으로 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결국에는 세포가 이루어집니다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기관이 만들어져서 기관계를 또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우리 인체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포를 다루기 위해서 세포 속의 소기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물질베이스, 화학베이스를 가지고 이해를 할수 밖에 자그 다음 세포의 공통점은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환경과 이 세포는 분리가 됩니다 무엇으로? 막으로. 그 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질막이라고 그러는 세포막으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막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바로 환경에 부닥쳐서 생명유지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음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우리 세포들도 계속 복제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생명이다 할 때는 후손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포질에서와 세포질에서 여러가지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의 변화, 변환, 대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보셨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질 대사, 뭐, 이렇게 대사. 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변환 과정이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세포에서 보시면은 이제 세포막, 원형질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세포는 주변 환경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경계를 짓는 막이 있다 그리고 특징적 구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막은 딱딱한 막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유동적이지만 은 대단히 안정된 판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막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층 속에나 단백질도 들어 있고 콜레스테롤 뭐 탄수화물 등 부가적인 물질들을 합니다. 자, 원어 원형질 막을 통해서 이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여러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단순한 어떤 외부 환경과의 경계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을 통해서 소수성의 선택적인 막입니다. 친수성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친수성은 막, 이중막 끝부분에 존재하는 부분,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내부는 소수성 선택적인 장막입니다. 이 세포막을 통해서 원형질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됩니다 신호가 들어오고 신호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유전물질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질이라는 세포질이 있습니다 자, 원형질막에 둘러싸진 세포 내 공간이 세포질입니다. 자, 여기에는 대사 반응에 필요한 여러가지 효소, 조효소, 그리고 많은 대사 산물들이 고농도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세포막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자, 인지질 이중막으로 막으로 두 층의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콜레스테롤도 막 사이에 결합되어 있고, 주변 단백질, 그다음 내재성 단백질, 자, 이런 형태, 뭐 인지질, 당단백질, 오리고당사슬, 뭐 당지질, 이와 같이 막에 많은 다양한, 다양한 이런 막과 결합되어 있는 세포막의 각 물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막을 통해서, 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 여기가 세포막. 안쪽입니다 세포내입니다 세포내로 물질이 들어올, 들어오고 나갈 때 수송과정을 이 표에서 우리가 설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와 같이 능동수송이라는 수송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수송이 아닌 수송 방법 이걸 우리가 확산, 확산이라고 확산 용어를 씁니다 확산, 단순확산, 촉진확산 능동수송의 1차, 2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에서도 동반수송과 역수송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능동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ATP 에너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 그러면은 에너지에서 능동에 이렇게 기억을 좀 합시다 능동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1차 능동수송은 ATP 펌프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막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방법입니다. 2차 능동은, 자, 보시다시피 동반수송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두 물질을 동시에, 동시에 수송을 한다. 그 다음, 역수송은 한물질이 들어올 때 반대물질은 나가는 이런 수송 방법입니다. 자, 1차 능동과 2차 능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2차 능동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1차 능동과 2차 능동이 무엇이 다를까요? 직접 에너지 펌프를 이용을 해서 수송이 일어날 때 1차 능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능동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는 한데 직접 아닌 간접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다음, 확산에 대해서 자 단순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은 막 속에서 이와 같이 운반체가 확산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반체의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확산을 촉진 확산 그렇지 않은 농, 단순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온 채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세포에서 어, DNA는 Deoxyribonucleic Acid 약자입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유전물질에서 어, 유전정보를 가지고 와서 메신저 RNA가 이제 핵막을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세포질 속에서 리보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자, 원액세포와 진액세포 두 가지의 형태로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액, 진액세포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원액세포와 진액세포의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공통점은 이와 같이, 세포막,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 DNA,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사가 일어납니다. 다 대사가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크게 나눠서 봅시다. 자, 세포 소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세포 소기관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원핵에서는 세포 소기관이 없다 이겁니다. 진핵에서는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분이 되었죠. 자진핵에서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엽록체는 녹색 식물세포에만 엽록체가 존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원핵 세포에서는 염록체는 없지만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색소체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포 크기는 일반적으로 원핵은 작습니다. 1~2 마이크로메터진핵은 5~100 마이크로메터로 큽니다. 자, 염색체 수는 원핵 1개, 진핵 2개 이상입니다. 다세포성, 자 진핵은 다세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핵은 단세포이라는 얘기입니다. 세포벽을 보시면 자 원핵에서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진핵에서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 원액세포에서 원액 원액생물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세포벽이 어떤 형태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램 염색을 해서 그램, 양성, 음성을 구분했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원액 생물은 그램 염색을 했을 때 그램 염색이 되는 양성과 그램 염색이 되지 않은 음성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세포 벽의 두께와 확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램 양성, 그램 포지티브, 그램 음성, 그램 네거티브.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반적인 원액 세포, 세포 보셨고, 자, 그램 양성균과 그램 음성균의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이제 존재한다. 그램 양성과 음성, 세포막, 세포벽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램 양성균은 그램 음성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자, 그램 음성균은 이와 같이 펩타이드 글리칸이라는 2 이층이 있고 그 위층에 인지질층과 리포다당 이런 바깥 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이런 형태가 그램 음성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형태입니다. 세포벽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램 양성균은 이 펩티도 글리칸 펩타이드 글리칸 영역만 있고 바깥 이 부분에 인지질 리포 다당 박한막이 존재하지 를 않아요. 펩타이도 그리칸 영역 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펩타이도 그리칸 영역에서 바로 염색, 그램 염색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진액세포, 원액세포, 차이점을 봤습니다. 자, 진액세포에서 크게 나눠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을 본다면, 식물세포는 박테리아처럼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특징이었고요. 액포와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가 존재한다. 동물 세포는 세포벽, 염록체가 없어요. 대신에 액포 대신에 리소좀 혹은 라이소솜이 존재를 합니다. 자, 액포 대신에 라이소좀. 라이소솜이 하는 보세요. 이와 같이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이제 비교점을 이제 세포, 진핵세포에서 각 세포소기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핵 보입니까? 핵속에 이 핵막, 핵막 안쪽에 인이 들어있습니다. 인이 보입니다. 핵막, 핵염색질, 그 다음 핵막에 이 구멍이 나있습니다. 핵공입니다. 그래서 핵 주변에 보시면은 리보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포체가 있습니다. 이걸 조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조면 소포체가 핵에, 핵에서는 세포의 유전 정보가 DNA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 대사 활동에 이 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다. 자. 핵막은 이중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염색이 되는 인 염색이 되는 인이 존재한다. 다음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크게 필요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어떤 발전소 역할을 한다. 자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핵과 동일하게 이중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막이, 두 개의 막이 있습니다. 이중막, 외막, 막 사이 공간, 내막.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게 DNA가 보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목의 유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은, 자기, 어머니 계통을 우리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자, 외막은 표면이 이렇게 평평한, 평평한 형태입니다 그데 내막은 굉장히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많은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형태 이걸 뭐 크리스타라고 하는 주름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 그리고 외막과 내막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막 사이, 막 사이 공간, 막 사이 공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안쪽을 미토콘드리아 내부를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발전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더 많은 역할이 존재합니다. 자, 그것은 뒤쪽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자, 염록체. 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소포체입니다. 자, 소포체. 자, 이와 같이 세포 전체에 걸쳐 크고 납작한 형태의 막으로 되어 있다. 자, 전체 세포막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와 같이 납작한 막으로 되어 있다. 자, 표면에 리보솜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조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 그러니까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보입니다. 리보솜이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면 소포체와 구분되게 표면이 그칠지 않는, 이렇게 깔끔한 활면 소포체도 존재합니다. 자,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 두 가지 형태로 역할은 뒤쪽에서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 자, 리보전 방금 얘기했는데 단백질 합성 장소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막으로 둘려 싸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포함은 시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합성을 하는 장소이다 자 크고 작은 두 개의 소 단위로 이와 같이 큰소 단위 작은 소 단위로 두 개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각 소단위는 리보솜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뭐 상세한 부분은 에, 모르더라도 자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다음 골지체. 자 세포에서 물질을 이제 어디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공 포장해서 이제 어디로 다른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외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 이 역할을 이제 소포체가 아, 골지체가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소포체 소포체에서 합성된 단백질, 자 지질, 자 이런 것들을 막으로 둘러싸인 운반소포 형태로 골지체에서 이제 물질을 가공 포장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합성된 물질을 가공 포장해서 운반소포 형태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때 이 골지체의 역할이 가공 포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연속된 주머니 형태의 골지체를 지나는 동안에 효소작용에 의해서 화학성분도 변형시키고 혹은 또는 농축, 가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자, 이런 것들 다 가공, 포장을 하고 목적지 정보까지 타겟팅화해서 이 역할을 골지체가 하고 있습니다. 골지체가. 그래서, 자, 호르몬이나 소화효소 같이 세포 외로 분비되어야 하는 물질은 세포질 내에, 세포질 내에 작은 주머니 형태의 분비소포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머물러 있다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온다면, 원형질막으로 이동해서 이동해서 내용물마 세포 바깥으로 방출을 합니다. 이걸 세포외 유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골지체가 지금 보시면은 소포체에서 나온 운반체 가지고 골지체에서 분비된 것을 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분비를 해주는. 바깥으로 내어 보내든지 아니면은 세포 소기관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내 주는 자 이런 세포 유출 과정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라이소좀입니다. 자, 라이소좀. 자, 뭐 하는 역할 하나? 가수분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어떤 어, 이물질을 갖다가 이물질이 들어오던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온다 물질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때 바로 지금 라이소점 전구물체 엔도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지체로부터 가수분해 효소를 전달받고 라이소좀을 형성하면서 라이소좀을 형성하면서 분해를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물질 이런 것들을 가수분해시킬 수 있는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 자,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가 평상시에 만약에 어, 세포막에 격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을 분해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라이소좀이 작동되지 않아야 될 세포소기관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바로 류머티스 관절염, 통풍 같은 이런 질병 상태에서 백혈구가 라이소좀 효소를 방출시켜 가지고 염증 조직 조직을 파괴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질병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라이소좀 효소 방출이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자라이소점 세포 내입 세포 외 유출 안으로 자, 자 이렇게 들어온 들어온 혹은 바깥으로 내 보내야 할 이런 물질 아니면은 안으로 들어온 물질은 세포 내에 들어온 물질을 이와 같이 라이소솜이 분해를 하는 자 이런 내 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퍼옥시좀이 있습니다. 퍼옥사이드 그러는 얘기는 퍼 그러면은 과 옥사이드 그러면 산화 그래 과산화물입니다. 과산화물을 만들고 혹은 과산화물을 과사나물, 생성된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물이 우리 몸에 과산화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진 과산화물을 분해를 또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이걸 분해시키는 산소와 물로서 분해시킬 수 있는 자, 포옥시종, 포시종 역할. 자, 포옥시종은 과산화수소수를 생성해 체내에 침입한 미생물을 파괴하고 지방산을 분해하거나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역할까지 이 포옥시종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폭시존. 그 다음, 액포는 식물세포에서만 독특하게 보입니다. 자, 동물세포의 라이소존처럼 액포는 이와 같이 라이소존과 같은 물질을 분해하는 소들을 가지고 있다 세포 골격은 자, 세포 속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어떤 제자리 위치에 제자리에 있지 못한다면은 외부 충격에서 어떻습니까 자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세포 소기관이 파괴되고 이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세포 골격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또 물질 이동 털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 지레의 미세 섬유로 이루어진 망상 구조로 퍼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포 소기관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화된 삼차원 구조를 세포 가지고 이와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포 골격에 의한 망상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럼 세포 외 기질 세포의 기질 자, 이 부분이 세포 역할을 소기관 특징을 잘 나타냈습니다. 자, 일반적 기능 그다음 세포 소기관의 특징. 자, 물질 합성에 관여되는 것이 핵 유전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대부분 DNA, RNA 합성을 한다. 자, 여기에서 핵 이외의 미토콘드리아에도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었다. 기억을 하시고요. 리보좀 단백질 합성 장소이고 합성 공장이다. 조면소포체 막단백질과 분비 단백질의 합성,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입니다. 활면 소포체. 자, 이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지질을 합성하고 약물 해독을 하고요. 약물 해독 및 대사에 관여되어 있고요. 칼슘 이온의 일시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활면 소포체. 자, 조면 소포체에서 단백질 합성하는리보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보존에서 단백질 합성하고 리보존을 많이 가, 가지고 있는 저면소 포체 보셨고 활면소 포체는 지질, 약물 해독 대사 칼슘 이온 일시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골지체. 이제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을 이제 가공, 포장, 표적화시키는 역할을 골지체가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물질의 합성 대사 과정입니다. 다음 분해 라이소좀 라이소좀 이입된 물질과 손상된 세포 성분을 가수분해 효소로 분해해 버립니다. 포옥시점 과산화수소 분해, 액포 물질 분해, 물과 화학물질 저장, 식물 세포의 액포고 동물 세포 라이소좀 포옥시점 다음 에너지 생성 전환 미토콘드리아 자 연료를 산화해 화학 에너지 ATP를 만든다. 자, 이것만 역할하는 것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대사 산물의 중간 산물을 만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쪽에서 봅시다. 자, 염록체는 자, 광합성으로 빛 에너지를 생 생명의 에너지 임원인 유기물로 전환한다. 식물 세포인 경우에서 다음 지지운동 연락의 세포 골격, 자 세포 골격, 세포 외 기질은 세포벽, 자 세포벽은 원핵세포나 식물세포에만 있지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은 없습니다. 그다음 세포 접합부 동물세포간의 교신 조직내에서의 세포 고정과 결합에 세포 접합부가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세포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세포 소기관 역할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